나, 의시정 자, 유, 매, 나, 무 아, 이 아, 다보 아, 아, 에에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Okay. Mm -hmm. 아아아아 ي ر ج ع وأقول: "دي ا 디 ت ي 아 ت ع 아아에에에 ل 에 ن ا ا ف 아예아예예예예예아아아예예아아아예예아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아아아예예아아아 지역을전앞서사